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케이미입니다 <웃음> 오늘은 옷 입을 때 적어도 요 정도는 지켜주자 이런 실수만큼은 하지 말자 작은 디테일 차에 식경을 조금만 써줘도 룩을 좀더 예쁘게 입으실 수도 있고 자칫 민망해 보일 수 있는 상황을 피할 수 있어요 진짜 이런 거 소개팅, 미팅, 뭐 썸남, 썸녀 앞에서 중요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조심해야 되는 패션 실수 보라 가실까요? 스 e r 즈 자, 우선 제가 자주 봤었던 상의 실수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은 피하자첫 번째는 베잎용 셔츠를 너입 활용하지 말자. 요즘 캐주얼한 무드, 시티보이 무드에 헐렁한 오버핏 셔츠를 많이들 활용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베잎의 예쁜 셔츠를 깔끔한 룩에 어떻게든 입고 싶어가지고 너입을 막 하는 순간 좀 부해 보이고 붕떠 보일 수 있습니다. 뭐 어떻게 막 뒤로 보내고 접고 조금 부피감을 작게 만들 수는 있겠죠. 하지만 활동하시다 보면은 막 여기 튀어나오고 저기 튀어나오고 아우, 승혜. 안 이뻐 그래서 너임용 셔츠 하나쯤은 따로 준비를 해두시는걸 추천드려요 기존에 자주 입는 셔츠를 사이즈 다운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정말 너임용으로 만들어진 셔츠들이 인기 있는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주시는 게좀더 깔끔하게 너임 연출을 할수 있습니다 보통 깔끔한 룩에 너임 연출을 많이들 하실 테니까 흰색 너임용 셔츠 하나쯤 구비해두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팁은 셔츠 롤업 방법이에요 댓글장에 김미님 뭐라 굉장히 예쁘겠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 제가 군대를 다녀오진 않았지만 어, 물어보니 군대에선 다들 소매 접는 법을 이렇게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팀원들이 보여줬거든요. 군대식 소매 접기를 알아볼게요. 소매를 접을 땐 각이 생명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팔에 꽉 맞아 멋있다는 것이에요. <웃음> 절대 이렇게 쓰지 마. 사실 이거 예쁘게 접는 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대충 막 무심히 어쩌다 모르게 접었는데 예쁠 때가 많아요. 아무리 예쁘게머리를 만져봐도 참들기그 직전에 예쁜 그런 느낌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제가 하는 방법을 좀 곱씹어봤습니다. 우선 저는 소매 버튼을 암장근 상태에서 좀 큼지막하게 좀 많이 접어요 한번 그리고 그 위로 한번더 접어줍니다 근데 이 상태는 뭔가 너무 단정한 느낌을 주니까 여기서 옆구리 쪽에 가까운 쪽을 한번더 접어주시면서 그 반대쪽은 똑같이 접지 말고 이 꾸겨짐을 얹어주는 느낌으로 얹어줍니다 사실 이렇게 해도 뭐팔 두께감에 따라서 막더 내려오고 다시 롤업해줘야 되고 하실 텐데 그냥 포인트는 너무 규칙적이게 접어올리지만 말아달라 그러면 은또 너무 군대 스타일 아니 좀막꾸겨 접는 게 예쁘다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좀 오버하고 두꺼운 니트를 바지 안으로 넣 입하는 겁니다 너희 연출을 하면 다리가 길어 보이고 좀 깔끔해 보이는 룩 연출이 가능하죠 하지만 이렇게 두툼한 니트를 너입을 하면 뚱뚱해 보이고 그 바지 안으로 그 니트가 막 접혀져 있는 그게 딱 보긴단 말이지 그래서 저는 만약에 니트 너입을 꼭 연출해야 된다 하신다면 얇은 니트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봤던 하이 실수를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그첫 번째는 무조건 하의를 끌어올려서 입는 거 바지를 입을 때 다리를 조금이라도 더 길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영끌 끝까지 끌어올리시는 분들 들이 있는데 이게 <웃음> 어, 되게 민망. 펼쳐지더라고요. 어떤 바지는 하이웨이스로 좀 입어도 되고 어떤 바지는 안 되고 요거를 패턴적으로 좀 간단하게 보실 수 있는 법을 알려드리자면 바지를 바닥에 톡 던져놓고 골반과 허리라인을 한번 비교해보시는 거예요. 요 팬츠처럼 골반에 비해 허리라인이 들어가주면서 미디 길이의 여유가 있다면 올려입어도 좋은 제품인 거고요. 요렇게 골반과 허리라인 차이가 거의 없는 제품의 경우에는 올려입기보다는 걸쳐 입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트리닝 팬츠 연끌하지 마세요. 플리즈. 요즘 추리닝 기장감이 좀 길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 기장감 뭐 자르는 수선비가 아까워서 연끌해서 입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추리닝 팬츠 좀 원단감 야들야들하고 그러죠? 툭티 보노 보노 현상 더 심해 요즘 추리닝 팬츠도 갬성시대 예쁘게 입고 싶다면 수선을 추천드리는데요 이때는 세탁을 한두번 돌리신 다음에 요거좀 추리닝이 줄수 있거든 그 다음에 수선을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수선해놨는데 세탁 돌리고 나서 더 짧아져서 이거 핏 망가지면 좀 서운하잖아 마지막 다섯 번째는 깔창을 너무 티나게 활용을 하시는 겁니다 키커 보이시고 싶은 마음 100번 이해해요. 나도 힐을 신어. 비율이 좋아 보이잖아. 하지만 남성분들이 쉽게 힐을 신을 순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발 속에 깔창을 뭐 여러 개 많이 넣는 분들이 계신데 넣는 거 좋아요. 하지만 티 나지 않게 넣어봅시다. 과하게 깔창을 넣게 되면 발볼 쪽이 굉장히 어색해지는데 이게 생각보다 티가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막상 깔창이 서 있을 땐 티가 안 나시더라도 앉았을 때 바지가 살짝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발목이 드러나는데 이제 딱 보이는 거지. 그래서 만약 진짜 중요한 일정이라 하신다면 저는 서 있을 때, 그리고 또 앉았을 때도 요게 어, 티가 안날 정도로 기장감이 어느 정도 있는 팬츠랑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우리 조금 더 치밀해집시다. 스토컬. 자, 이렇게 해서 요것만은 실수하지 말자. 제가 밖에서 직접적으로 좀 목격했던 실수들 위주로 조금 짚어봤는데요. 잘 활용하셔서 좀더 나를 예쁘게 꾸미고 그리고 살짝 민망한 상황을 피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안되지 말자 <웃음>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또 이제 돌아다니면서 민망한 실수가 있으면 이렇게 영상으로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자꾸 그런 것만 보고 다니는 건 아니고요 그럼 안녕 <웃음> 나 나중에 막 신고당하는 거 아니야? <웃음>